자, 메인보스, 간다. 내, 네, 엉덩이 보여줄게, 엉덩이. 최대한 가위겨, 그냥. 와, 길도 안 들어가. 나, 나만 볼 거야, 나만 볼 거야. 엉덩이만 가이겨 엉덩이만. 최대한. 여러분들 엘더 스크롤 인던 초반 초반 초반 구간입니다 갑시다 날 봐, 바 봐, 바 얘들아 날 나이바. 봐, 바봐바라 몬스더라 치우 잘 올라가는데 킬? 치우 그거 올렸거든요 어 나이스 나이스 음. 좋다 좋다 개잘 올라가네 아 힐러도 할만하겠다 이 게임 애가 힐러 딜러 탱다돼가지고 바닥 바닥 저거 덩쿨 나, 내가 한거야 피 체력 차는거 많이 되는거 찍었 나이스 아나 아이템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벤토리 부족해질것 같은데 필요 없는거 그냥 다 먹, 먹지 말고 버려요 그냥, 그냥 버려요 저 판매도 별 잘못 뽑는 것들 그냥 버려요. 거미 보스 한 마리 저기 있는 거 같은데? 나만 그렇게 보이니? 온다 온다 온다. 이 새끼 보스인 거 같은데? 맞네 보스 맞네. 에 멀리서 뒤 날려야지. 난보르다오얘 <웃음> 종가 나온다. 오 대박! 좋은 거 나왔다 좋은 거 번틀렛. 지혜 모거기부터 잡아요. 아 그럼 갔다 맞다. 맞다. 검이째 먹고 팔아야지 나는. 개당이 아니라 총 이십 천 합이에요. 여튼 그일단 저건 보스 같지? 그렇지? 누가 봐도 보스 같지? 네. 야 토르.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끌렸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어 나도 어그리다 내가 힘을 주고 있지만 아무도 더라고이 자식아. 으아, 씨끼. 도발하는 씨끼 있을텐데, 깬 거니까. 야, 에픽 겁나 안 난다, 근데. 도발 스킬이 나 확인좀 해야겠다 뭔지 도발이 있을거야 딜이 센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어울리 막 풀려 <웃음> 나왔다 나이스. 와딱세긴하다 얘. 오 좋은거 나왔다. 경갑. 경갑 나왔다. 이스 경갑. 이스 경갑. 경갑 파랑색 나왔어. 그랬죠 아, 네 저가 신발이 없었어요 지금. 너가 법사구나. 저기 힐러있다. 저기 힐러있다. 잘랐어요. 나이스. 야너 뭐야. 도발 어구로 한마리 플러스 거야 한마리만 나이스 마법사 한명 마법사 한명 여기 메인이구나 이거 도발 나이스 메인 아니네 잠목돌이네 예예 이놈 보스 이놈 보스 얜가? 얘다, 얘다. 돌! 뭐야, 뭐야, 뭐야. 왜날 끌어? 이 느낌, 다들 왜 그래, 다들 왜 그래. 얘, 얘가, 얘가 그 오마 보스구만, 얘. 도발했어, 도발했어, 도발했어. 계속 도발할게, 계속 도발할게. 형얘등 보이게 하자니까, 발겨. 그냥, 계속. 와, 아프긴 하다. 나 봐, 나 봐. 이시키도나 봐, 나 봐, 나 봐. 야, 오, 한, 마 자, 가보다억울로 확실히 안불리긴 하다. 야너 예, 예, 힐러 예, 안하고 예. 같이 못한다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이거 이제 힐러, 힐러 바꿔야 되나요? 힐러 어? 잘 안하는데 너? 메디카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 딜러 하려고 스테이트래야 하고 나 1번, 1번, 1번, 1번 지금 그거 메디카부 좋게요 힐러 여기있다 이거 쌍놈의 거 너에조잘 나온다. 어? 어, 할 만한 게임. 어,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딜러들이, 뭐, 뭐 기다려야 되나? 들어가도 될든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거. 어, 야, 딱 봐도 마지막이야 이거. 겁나 아 커, 저기. 간다, 간다. 으아 탱커는 서럽습니다. 먼저 가야 돼요 항상! 자, 메인보스 형님 오셔야되는데. 아직 가지마봐 뭐, 템 뭐. 여기 하나 됐다. 마업사. 자, 메인보스 간다. 내 네, 엉덩이 보여줄게, 엉덩이. 최대한 가위겨, 그냥. 와, 길도 안 들어가. 나, 나만 나 볼거야, 나만 볼거야. 엉덩이만 가위겨, 엉덩이만. 최대한. 범인 범인 뒤 범인 뒤 우와 센다 센다 와 아주 뽕. 저 때려! 여기 바이노마 어딜 바이 씨끼 도발 도발 도발! 계속 도발! 어우! 방패리가멋있지 이거? 가라 테러버드! 테러버드? 테러버드? <웃음> <웃음> 아눈뽕 아! 아! 왜안 나왔어 얘들아 대전구리 소환 아이템 적어주세요 거미님 한손 껌 반갑주세요 경강 반갑. 지팡이좀 니마 어. 환성무기 주셔도 되고요 간다 구게임 환성무기 되다 나이스 잡았다 와오 방배 나왔다 대박 우와 미쳤다 이거 방배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오 파란색 한손 둥기 나왔다 아씨 쓸모없는 구미새끼 여러분들, 여기까지 거미 공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